자 이쪽 오토 그리고 각종 펜을두 개를 온오프 수동으로 할수 있고 UV를 온오프 할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여기 표시가 오프되어 있다고 뜨고 현재 상태가 뜹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제 이쪽 펜이 양쪽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버튼을 누르면 아래 펜이 같이 작동이 됩니다 먼지는 이쪽으로 쌓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UV LED가 켜집니다. 이제 모두 다 끄고, 오토 버튼을 누르면, 오토, 물체를 감지시키면,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15초 동안만 작동이 되도록 해놓습니다 이제 이렇게 전체적인 화면입니다. 15초가 끝나서 자동으로 꺼지고, 다시 물체가 감지되면 이런 식으로 켜집니다.